안녕하세요. 파이리의 파비앙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여기 있는 LGS, LG 윙인데요. LG 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고로 74만원에 76만원인가에 구입했습니다. 근데 네, 완전 새폰 상태로 구입을 했는데요. 새폰 상태로 구입을 해가지고, 개봉만한 상태에서 76만원이면 꽤싼 가격이죠. 이렇게 싼 가격인데. 어쨌든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LG 윙의 장점, 장점이라기보다는 일단은, 특징이라고 한다면요 바로 이 돌아가는 화면이죠 여기 돌아가는 화면인데 솔직히 돌아가는 화면에 큰 메리트는 없어요 솔직히 제가 이때까지 이거를약한달 정도 사용해봤는데 한달도 사용하면서 큰 메리트는 못 느꼈어요 그냥 이바형태 핸드폰으로 사용하는 일이 더 많았고요 더 많았고 일단은 뭐 카메라 일단 제 개인적으로 이제 브이로그를 찍을 때나 아니면 카메라를 굳이 써야 될때 그럴 때 이제 그럴 때 유용하게 쓰는 기능 중 하나가 바로 여기 LG 용이에 있는 여기 스위브 모드 딱 들어가는 순간 나오는 여기 카메라에 들어가면 나오는 여기 있는 짐벌 모드인데요 짐벌 모드 같은 경우에는 어 짐벌 모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짐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짐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 햅틱도 꽤잘 오는 편이고 이 짐벌 모드가 꽤나 쓸만해요 꽤나 쓸만하는데 솔직히 진벌모드 말고는 쓸데가 없어요 솔직히 진벌모드 말고는 솔직히 별로 어... 딱히 메리트가 있는 제품은 아니에요 딱히 메리트가 있는 제품은 아니고 어제 개인적으로 사용 경험을 말했을 때는 딱히 크게 뭔가 메리트가 있는 제품은 아니라고 봐요 솔직히 이거는 a s m r 모드도 있고 뭐팬팔로우모드도 있고 별의본모드가 다 있는데 솔직히 그거 말고는 별의별 솔직히 크리에이터들이 이제 저같은 크리에이터들이 이제 한 번씩 이제 브이로그를 찍을때나 그럴 때 이제 그럴 땐 차라리 짐벌을 사는게 낫지 않나 굳이 110만원을 주고 이폰을 사가지고 브이로그를 찍는다는 용도로 쓴다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돈 아깝다고 생각되거든요 솔직히 110만원이면 웬만한 중저가 솔직히 웬만한 중저가 카메라 정도살수살수 있고 어 그걸로도 프로그램도 사가지고 차라리 그렇게 쓰는 게 낫지 않나 라고 나는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그 외에는 별다른 특징이 없습니다 뭐 시외 마가 픽셀 오메가 픽셀 뭐,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따로 이제 사이트에 올라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적인 후기를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제 후기를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상세한 스펙 정보를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뭐그 외에 이제 <웃음> 그 외에 이제 제가 이제 느낀점 이라고는요 뭐다 빠릿빠릿해요 뭐 칩셋이 뭐 안좋은게 들어갔다 뭐 램도 별로 적다 뭐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쓰레기공도 넘어갈 때 이제 그때가 살짝 조금 느릴뿐 이제 나머지는 조금 빠릿빠릿해요 나머지는 이제 앱 들어가는거나 앱 나오는거나 뭐 리프레쉬 영상은 잘 없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빠릿빠릿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꽤나 빠릿빠릿하게 잘 사용했고요 거의 한달 정도 잘 사용했는데 뭐 떨어뜨렸을 경우에는 뭐, 지, 뭐 떨어뜨렸을 경우에 뭐 이게 밀스펙 인증이 되어 있어서 괜찮다라는 말이 많은데 한 번도 안 떨어져서 봐서 그건 모르겠고요 그 외에 제가 또 느낀 불편한 점이라고는 이제 여기 요 케이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끼우는 방식이 아니라 붙이는 방식이다 보니까 붙이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제, 신카드 바꿀 때, 제가 핸드폰을 자주 바꾸거든요. 그래서 신카드 바꿀 때, 이걸 완벽하게 떼가지고, 이제, 접착제를 떼가지고, 이제, 다시 붙여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구요. 그 외에는 디자인적으로도 꽤나 괜찮고, 뭐, 무게도 나름 적당하고, 뭐, 물론, 다른 스마트폰에 비해서는 조금 무겁긴 하지만, 그래도 나오는 무게도 괜찮고, 지문인식되고, 뭐, 빠릿빠릿하고, 딱히 크게, 불편함 점은 없습니다 뭐 그냥 핸드폰으로 사용한 게 무난 무난한 정도였다 하지만 그, 단, 그 외에는 별다 특징도 없었고 굳이 살 이유를 못 느끼겠다 정도는 아시겠습니다 뭐 여기까지 파이리의 비앙이었고요 여기까지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었고 개인적인 제한달 사용기였으니까 제발 악플을 남기지 말아주세요 뭐 저번 영상에 이제 폴더블폰 뭐 제트플립 보니까 많이 개판나던데 뭐 굳이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네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